오늘은 머리 어떤 머리를 자를까요? 곱슬이 좀 많이 심하시네요. 머리에또 탄모가 네. 착실히 어떻게 안 되나요? 그러니까 <웃음> 옆에 이렇게 뭉쳐져 있는 부분들을 네. 수술 안 치고도 가위로 좀 약간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위 쪽이 좀 살아 보이고 네. 나... 아, 그레나루도좀 살려보고 알겠습니다. 뭐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냥 섹시하게 자라네요. 그죠? 자이 뒷머리 요것도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럴 때또 한번 물을 한번 살짝 뿌려보세요. 이렇게. 너무 많이 뿌리지 마시고요. 그냥 적당히 물을 한번만 딱 뿌려주시고 그물 뿌린 상태에서 이 밑머리를 밑에서부터 위로 잘라도 되고 위에 자른 다음에 밑에 것도 정리하듯이 가이드라인을 잡은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고 밑으로 내려오면서 잘라도 되고 내려와서 한번 잘라도 되고 이렇게 잘라도 되고 위에 잘라도 되고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접근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전부 다 어디를 잘라도 잘 이렇게 될 거다 어느 쪽부터 시작을 해도 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위, 밑에서부터 잘라도 되고 그다음에 여기 위에서부터 잘라다가 또 밑에 거 가이드라인 만들어주고 그렇지만 초보명사분들은 웬만하면 밑에서부터 위로 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올라가 주세요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깔끔하게 또 나올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이렇게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인을 살살 정리해서 어, 이렇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잘살살 잘, 잘, 잘 잘라주시면 이렇게 라인이 쫙 서면서 깔끔하게 목선도 되게 길어 보이고 어, 머리 많이 치지도 않고 깔끔하게 그 옆에서 보면 은 확실히 좀 아까 이렇게 깔끔하게 돼 있어요. 너무 이렇게 툭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살지 깔끔하게 자 그럼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이 왼쪽은 가이드라인을 살짝 잡아가지고 곱슬머리가 휘어지는 거 방향에서 반대 방향 자 이쪽으로 휘고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휘고 있으면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휘니까 앞쪽으로 이쪽 왼쪽으로 좀 당겨서 머리를 커팅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약간 선은 이렇게 깔끔하게 이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머리카락 자체가 이쪽 오른쪽으로 뻗어서 나오는 머리를 우리가 왼쪽으로 끌어다가 자르게 되면 왼쪽에 가 있어요. 짧은 머리는. 그래서 어디로 가 있을지가 있고 자를 때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이쪽을 갖다 두고 치면 잘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왼쪽으로 끌어다가 한 번씩 쳐주시는 거예요. 곱슬머리이기 때문에. 일반 생머리들 축축 나오는 머리는 그냥 일자로 짝짝짝 올리면 되는데 이렇게 쉬는 머리는 좀 생각을 조금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편하니까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부분도 머리 커트라도 상관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밑에서부터 좀 잘라 주시는 게초보부용사 분들한테는 조금 편하실 것 같다 라고 아까 요 부분 자를 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들 어, 생각을 많이 하시고 어, 요거 좀 참고하시고 열심히 영상을 한번 계속 보세요 밑에 부분도 같이 잘라주시고 이렇게 잘라주시다가 귀는 조심하시고 밑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그래서 가위와 빗을 많이 진짜 연습을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세요 그러면 아주 쉽게 뭘 해도 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고 밑에 라인도 어, 살살 잘라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렇게 라인을 살살 정리해 주시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됩니다 요런 라인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라인적으로 끝에 쪽만 살살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잘라 주시고 자 머리 커트를 다 했고요 지금 윗머리도 정리를 다 했어요 어차피 머리 많이 못 자르고요 위에 커트 라인은 끝에 쪽만 정리를 해 드렸고 어, 그 다음에 밑 밑에 어, 구레나로부터 해가지고 뒤쪽에 네이프까지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이 부분은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잡았을때도 다 잘렸으니까 없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좀 잘못 자르게 되면 이 부분을 그냥 숨만 치니까 어? 한 1-2주 되면 다시 부어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술 안치고 가위와 클리퍼를 이용해서 다 쳐내주시고 다시 건, 이 머리를 좀 정리해 주시면 제가 봤을때 훨씬 더 깔끔한 머리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잘라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뒤에 옆에 다 이렇게 좀 깔끔하게 잘라주셨고 또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휴가 잘 다녀오시고요. 네블랙형했습니다자 초보 용사 화이팅!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화이팅! <웃음> 블랙형 구독 <웃음> 구독 구독 좋아요 좋아요 알림 설정 꾹! <웃음>